안녕하세요 여러분 편집하는 캡틴 입니다 자 오늘은 모바일 무료 편집 프로그램인 캡컷과 비타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채널에 보시면 영상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작년 버전이라서 2021년 버전으로 한번 리뷰 형식으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인터페이스나 사용 방법은 거의 비슷합니다 한 8, 90% 닮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까지 하진 않을 거고 가장 큰 특징들 있잖아요 비타만의 장점이라든지 캡컷만의 장점, 기능들 그런 것들 위주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양한 영상 편집 소식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배우러 가보실까요? 자 이렇게 캡컷과 비타를 실행했습니다 왼쪽 화면이 캡컷이고 오른쪽 화면이 비타입니다 자, 먼저 들어오시면, 여기 오른쪽 위에 보시면, 여기 톱니바퀴를 클릭해 줍니다. 그래서, 요 제일 위에 요 마크를 딱 없애 주셔야, 워터마크가 제거가 됩니다. 그렇게 하고, 영상을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을 불러와서 실행하게 되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데, 보시면, 인터페이스가 거의 비슷합니다. 약간 다른 점이 있다면, 캡컷은 이렇게 그냥 좌우로, 바로, 내가 어떤 효과라든지, 보면은, 활용하실 수 있는 반면에, 비타 같은 경우에는, 더보기란을 활용해서 을 이렇게 넘기는 식으로 혹은 이렇게 설정을 눌러서 메뉴 설정을 더 만들 수 있게끔 편의성은 있지만 직관성은 캡컷이 약간 조금 우세한 것 같고요 컷 편집 경우에는 오디오 파장이 캡컷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화면 조정하는 것 같은 경우에도 크롭 기능이나 이런 기능들이 컷 편집 부분에서는 비타가 조금 더 우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막 부분 이렇게 자막을 입력했을 때 나오는 인터페이스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폰트 부분에서는 둘다 비슷한데 비타가 흔히 많이 사용하는 그런 폰트들이 조금 더 많이 있고요. 그 외에 나머지 기능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자막 효과 이런 효과들은 캡컷이 발랄하고 예능 효과면며 비타는 조금 더 감성적이고 부드러운 느낌입니다. 자 그리고 자동자막 한번 살펴볼게요. 이유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캡컷이 자동자막이 안되는데 일단은 제가 구두로 설명을 드리며 자동차막 같은 경우에는 캡컷이 정확도라든지 수정성 이런 것들이 월등히 앞섭니다. 비타 같은 경우에는 오타 부분도 심할 분도로 수정하는 것도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고요. 자동 텍스트나 이런 부분에서는 캡컷이 조금 더 우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스티커 같은 경우에도 창이 갈릴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보시면서 사용해서 고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기능들은 보시면 은뭐 캡컷만의 특유한 기능들, 뭐 배경제거라든지 다리 길게, 뭐 뷰티효과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비타에서는 좀 명상소스 이런 것들이 탭컷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본 인터페이스 보시면 여기 왼쪽에 이 버튼을 클릭을 해주면 이 레이어를 많이 쌓았을 때 보기 쉽게 할수 있고 이런 부분도 비타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비타에서는 이렇게 모자이크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넣고 키프레임만 넣어서 활용하시면 되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에이크 부분에서는 비타가 조금 더 유리한 것 같고요 그 위에 보시면 렌더링 렌더링 부분에서는 이렇게 비타는 그냥 이렇게 바로 내보내집니다 하지만 캡컷은 이렇게 프레임 속도라든지 해상도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가장 큰 특징들을 살펴봤고요 제가 그 외에 총평 및장단점들 말씀을 드려보면요 먼저 첫 번째로 캡컷은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지만 이런 잔 기능들을 만드는 대신 가장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오디오 파장이라든지 아까 그런 폰트 그런 부분만 잘 수정을 해줘도 정말 잘 사용을 할것 같은데 괜히 어플만 무거워지게 잔 기능들을 넣고 원초적인 기능들이 아직 보완이 되지 않는 게 아쉽습니다. 반면에 비타는 점점 더 오히려 편집 어플로서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지만 최적화가 정말 굴입니다 지금도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안 좋은 부분도 있고요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시겠지만 제 생각에는 비타가 약간은 더 편집 어플에 조금 더 가까워지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오늘 강의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